어색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네, 설치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입양 A to Z 네 강아지 입양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입니다. 어, 얼마 전에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아지 입양에 관한 질문을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뭘까요? 강아지 입양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께서 왜다안 하고 있어 지금 나만 그치?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한번 볼게요. 저도 책을 쓰면서도 얘기했지만 강아지 입양할 때 고려해야 될게 상당히 많지만 뭐 가족 관계, 경제적 능력,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남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겠지만 그게 고려된 이후에는 어디서 데려올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유기견을 분양받을 것인가 새끼를 분양받을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끼 강아지를 입양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 한네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끼 강아지인데 유, 유기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끼 강아지 유기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가정분양 아니면 지인을 통한 분양 근데 이제 가정분양도 사실 불법인 거 아시죠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받으면 불법이 아닌데 가정분양도 사실은 또 불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패샵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문 브리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네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마음이 좀 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새끼 강아지를 분양 받으면 요즘 욕을 좀 먹어요 왜 그러냐면 어 강아지를 잘안 키워 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말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데려갔다 하루 이틀 만에 파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안 키워 보신 분들은 강아지들이 하는 그런 돌발적인 행동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깜짝 깜짝 놀라시거든요 분명히 얘네들도 이사를 간 거고 새로운 환경에 온 건데 그리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강아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서 깜짝 깜짝 놀라요 거기다가 얘가 지금 성견이 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한다는 라 것들에 대한 막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요 약간. 유기견을 입양한다는 라 것은 정말 좋은 거지만 그걸 안 했다고 라 욕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것 내가 이 강아지랑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산다면 오히려 지금은 어, 전문 브리더를 찾아보는 게 좋다는 라 거죠 이걸 또 전문 브리더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전문 브리더는 되게 소규모로 합니다 어, 뭐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서른 마리 이하의 강아지를 데리고 보통 한종 그리고 그 종에 대한 어 성격과 행동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윤리적으로 번식시키는 사람 어린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전문 브리더를 추천하는 이유는 1차 사회화 때문에 그래요 1차 사회화 이 1차 사회화가 2차 사회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모견과 2개월까지 그리고 이 동배 새끼들과 2개월까지 같이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이건 영국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한 213% 정도 높다는 라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 행동이냐 모든 문제 행동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강박 행동 그러니까 2개월까지 엄마의 사랑을 받고 강아지들끼리 언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이런 정서적인 불안을 겪고 불안이 더 높고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견과 부견을 볼수 있다고 라 한다면 음, 이 친구들의 그런 행동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진 않지만요 그래도 유전자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라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끼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가장 추천하는 거는 믿을만한 전문 브리더가 되죠 전문 브리더를 찾는 것도 사실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지? 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었냐면 뭐 카페 같은 것도 많아요 특정 견종에 관련된 카페가 있고 거기서 보면 워낙 또 이제 카페에서는 강아지 막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카페 같은 데서 그것도 한 사람 말한 분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아, 여기 어때요? 괜찮아요? 하고 막 사진도 올라오고 이래요 근데 그 정도는 찾아볼 줄 알아야 찾아보고 네.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쉽게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패션에 비해서 그렇게 전문 리도 안한 사더 비싸요? 훨씬 비싸죠 네 훨씬 비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최소 200, 200 300 가죠? 이게 0 300 가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그 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분양받는 일을 정말 가족을 드리는 일로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일본은 뭘까요? 분양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차를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500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 1 0 0 0만 원, 제가 일본 가서 봤을 때3 0 0 0만 원까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뭘까요? 인형 산다는 개념이죠 가방 산다는 개념인 거죠 근데 보면 볼수록 그렇죠 가족은 못 바꿔요 그래서 잘안 바꿔요 차도 잘안 바꾸죠. 워낙 꼭이그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하지만 가방은 있어도 또 사고 싶고. 네. 자꾸 바꾸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분양가는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다고 막 무조건 이게 전문 브리더를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새끼 강아지를 입양해야 된다면 그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전문부리더한테 입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못 사요. 새끼가 맨날 맨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이 아니거든요. 이 부견과 이 모견에서 언제 새끼가 태어나요? 그러면 2개월 뒤에 입양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딱 키우고 싶다고 해서 펫샵에서 물건 사듯이 이렇게 꺼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못 기다려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다려야 돼요. 네, 가족들이 있는 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인 유기견 분양을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 절대로 충동적으로 데리고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강아지들 개, 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들 자체로만, 이 아이 자체로만 보면 또 하나의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우선 유기견 입양을 결정하셨다면 봉사부터 해보세요. 최소 4, 5번 네 다섯 번 정도. 내가 가고 싶은 유기견 보호소에 네 다섯 번 정도 봉사활동을 가서 거기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보고 유기견이 어떤 아이들인지도 한번 보고 이 아이들 중에 나랑 제일 이 정서적 소통이 되고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를 차근차근히 찾으세요. 이것도 고른다고. 내가 고르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죄책감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그 중에 누구라도 나랑 평생을 행복하게 살수만 있어도 정말 좋은 일 하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애들을 많이 만나 보면서 그리고 나랑 제일 잘 맞는 아이를 입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우선 강아지 입양 어디서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 간단한가? 인가? 네 설명 중이라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신미진 우리 신미진 설친이님께서 어,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사람은 유기견을 키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강아지를 잘 몰라 상처를 보듬어 주기 힘들다는 진짜 그럴까요? 네 나중에 성견인 아이를 입양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요.라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확률적으로 공부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데, 음, 그러면 팁을 드릴게요. 우선은 공부를 하세요. 공부, 공부를 하세요. 세나게 열심히 보시고요. <웃음>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강아지 책에 관해서 적어도 한세권 정도 읽어보세요. 강아지 책세권 읽고,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의 봉사활동 이후에 입양을 한다면,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충분히 나랑 잘 맞는 친구를 입양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반려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준비가 없이 무턱대고 하면 반반이 돼요 잘 살거나 서로 스트레스 받거나 네, 그래서 뭐좀 힘들지만 가족을 드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책 읽는 거? 네. 뭐제 책도 그렇고 은근히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네. 강아지 입양 어디서 해야 될까에 대한 그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네, 제 감정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인데 정말 현실적인,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 거니까요. 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강아지 입양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설친이 여러분, 안녕. 그리고 설친이 아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네, 알레,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